안녕들 하신가 어, 2장의 세 번째, 두 번의 미얀마 읽겠습니다. 미얀마 박안에서 찍은 어린 승려들? 네 어, 동자승? 네그 아이들입니다. 이게 대체 누구 여행이야? 그 언니와의 멕시코는 확실히 충격이었다.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 얻은 정보가 내 머릿속에 어떤 편견을 만들었는지 알게 되었고 마야와 아즈텍 문명에 감탄했고 돈 떨어져 생고생했다. 난 환경과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인물인지라 언니와 함께한 시간이 한동안 내 여행 패턴을 확 바꿔놓았다. 멕시코 이후 몇 년간의 여행은 계획과 미션의 연속이었고 짠돌이 살림에 엄청 바쁘게 다녔으니 생각해보면 나처럼 느릿느릿 꾸물꾸물이 어떻게 그리 치밀하게 해집고 다녔나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그렇게 그 언니 물이 잔뜩 든 상태로 떠난 첫 여행지가 미얀마였다. 멕시코에 다녀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석 연휴가 다가왔고 때를 놓칠세라 나는 또 다른 여행지를 모색했다. 언니가 다시 제안해왔다. 세진아 미얀마 가지 않을래? 어? 어떻게 알았지? 미얀마는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다. 언젠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들판에 끝도 없이 흩어져 있는 수천 개의 사원이 인상적이었던 곳이다. 그때 꿈꿨던 바간이 미얀마의 여행지 중한 곳이다.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정부 인사가 한꺼번에 참사를 당한 곳이기도 하다. 그때는 이름이 범마였는데 이름을 미얀마로 바꿨다. 우린 론니 플래닛 미얀마 편을 여행의 길잡이로 삼았다. 론니 플라닛 또한 그 언니의 영향이었다. 언니는 론니 플라닛의 정보를 여행 때마다 절대 신뢰했다. 또다시 언니의 지휘 하에 들어간 나. 우린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다. 배움이 빠른 편인 나는 언니의 방식을 완전히 학습한 상태여서 나름 계획적으로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언니는 자꾸만 간다 안 간다를 반복하며 계획을 수정하게 만들었다. 떠나기 이틀 전까지도 여전히 애매한 신호를 보내 숙소는 도착지인 양곤만 정해둔 채 결국 나 혼자 비행기에 올랐다. 내 평생 불안했던 기억을 꼽으라면 이날이 세 손가락 안에는 들 것. 차라리 처음부터 혼자였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언니는 일단 미얀마에 도착한 뒤 통화를 하자고 했다. 같이 다니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으니 일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원래 유약한 성격인지라 일단 없다 치고 내 스케줄대로가 잘안 된다 그러니까 나란 인간이 신경 끄기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 안 온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이 언니가 또 정말 올 것처럼 말한다 도착해서 어떻게 시내로 들어갔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어느 숙소에 묵었고 어디로 갈 건지 말해달라고 하고 몸은 이미 양곤에 와있는데 언니와의 끈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계속해서 경우의 수를 두 개씩 생각해야 했다. 모든 일정을 언니가 올 경우와 오지 않을 경우로 나누고 호텔에서 외출할 때도 프런트에 꼬박꼬박 쪽지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나에게 피이스를 선물했다.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유약한 나를 조금씩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믿고 나에게 의지해 작은 기쁨을 누렸다 가는 곳마다 소중한 인연들을 하나씩 만들었고 내 마음은 강 같은 평화를 찾았다 이, 이, 미얀마를 관통하는 에야 워디강 인데요 그 중에서 어, 제가 박 안에서 찍은 그 모습입니다. 늦은 오후에 햇빛을 좋아하나요? 양곤에서 첫 밤을 보내고 인내 호수로 갔다. 오후에 도착해 숙소에 카누 뱃사공을 문의했다. 카누를 타고 낭쉐 주번을 둘러보다가 일모를 보고 싶다고 말하니 숙소 주인장이 어서옵쇼! 하는 얼굴로 준비된 뱃사공을 잽싸게 방으로 보내줬다. 또 아까 나 들어올 때짐 챙겨준 소년 아니니? 아홉 살쯤 됐을까? 설마 이 아이는 아니겠지? 매니저인 댕기가 햇빛이 강하다며 밀짚모자를 씌워주자 소년은 날리기 뛰어가 카누를 준비한다. 아직 해가 떨어지려면 3시간은 기다려야 할것 같은데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가? 카누 비용으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숙소에서는 손님 마음 바뀔까 서둘러 소년과 나를 물가로 내보냈다. 뒤뚱뒤뚱 최대한 몸을 낮추고 카누에 살살 올라타는데 소년이 손을 잡아준다. 그런데 뱃사공은 언제 오나? 응? 내가? 노를? 잡는 거니? 이름은 뭐니? 나이는? 손짓, 발짓 소년에게 물으니 13살이라고 한다. 이름은 여러 차례 다시 물었지만 발음을 할 수가 없어 몇번 되네다 또 잊었다. 13살이 9살처럼 보이는 건 체형도 체형이지만 영양부족 때문인 것 같았다. 아이들은 말만 할수 있으면 여행자들에게 다가와 돈을 달라고 한다. 캄보디아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분명히 아이는 말도 안 되는 보수를 받을 것이다. 그나마 국어를 하는 것보다는 안정된 직장이다. 어떤 도움도 줄수 없는 내가 감히 소년의 노동에 대해 말할 수나 있을까? 아이를 어엿한 뱃사공으로 믿고 이 시간을 즐겨 보기로 한다. 이것도 일종의 투어 프로그램인지라 쇼핑이 있다. 작은 담배 공장, 바나나잎으로 말아피우는 담배가 유명하다. 담배 묶음이 예뻐서 50개짜리 하나를 샀다. 흡연자 친구들에게 몇 개비씩 나누어주고 필통에도 꽂아줄 생각이었다. 상표도 포장지도 없는 바나나잎 담배 묶음은 이후 다시 호수를 방문했을 땐 찾을 수 없었다. 그때도 담배 공장에 들렀지만 스티커가 붙고 봉투에 넣어진 바나나잎 담배는 그날의 그것처럼 예쁘지 않았다. 나 또한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고 마케터로 브랜딩 꽤나 했지만 이곳의 매력이 포장이 아닌데 왜 이들은 대형 브랜드를 흉내낼까 아쉬웠던 기억만 가득하다. 그때 사온 담배를 동료에게 선물했는데 필터 위치를 몰라 거꾸로 피우다가 한 모금도 빨지 못한 채 버렸다는 친구도 맛이 괜찮았다는 끼경과 친구도 있었다. 예쁜 담배를 버리다니 아깝다. 기념품은 나에게 단두개이 남아있다가 제주로 이사할 때 어디론가 사라졌다. 소년이 준비한 다음 코스는 작은 사원이었다. 미얀마 이틀째의 사원은 벌써 세 군데쯤 들렀다. 이후 박한 스케줄에서는 수천 개의 사원을 볼 예정이다. 안내한 소년의 성의를 봐서 적당히 감탄하고 사진도 찍었다. 아이와 나에게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말도 통하지 않아 이 마을이 어떤지 이 사원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대화를 할 수도 없었다. 녀석은 결심한 듯 나를 수상가옥들이 모여있는 작은 마을에 내려주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몰려나왔다. 어떤 녀석은 물소 등에 올라타 뿔을 만지고 서로 툭툭 치며 뛰고 잡고 깔깔깔 웃었다. 아이가 한 집으로 나를 안내했다. 자기 집이었다. 어딘가에서 읽은 기억이 있다. 트레킹 코스를 진행하다가 가이드가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하고 밥값을 지불하여 진행하는 정식 코스다. 그렇지만 이건 달랐다. 세시간의 기나긴 투어를 운영해야 하는 소년이 일을 어쩌나 하다가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것이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집에는 소년의 어머니가 있었다. 어려보이는 소년에 비해 나이 들어 보이는 어머니. 인사를 하고 앉으니 10명쯤 되다 아이들이 둘러 앉는다. 베스공 소년의 동생들이다. 어머니는 차를 내우고 손님 대접을 하려는 듯 무언가 봉지를 뜯어 그릇에 담더니 나에게 먹으라고 권한다. 울퉁불퉁하게 생긴 사탕이다. 설탕물을 끓여 굳힌 정직하게 설탕. 설탕 그 자체. 스무 개가 넘는 눈들이 그릇을 향하고 있다. 오직 내게만 허락된 간식이다. 아이들은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 나는 가방을 뒤졌다. 미얀마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몰라 준비해온 것이 있었다. 그런데 취향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되었다. 그것은 폴로. 하나씩 나눠주니 얼른 뜯어 입안에 넣고는 하나같이 미간에 주름을 만든다. 달디다한 설탕 덩어리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바카사탕이라니 하지만 찡그림도 잠시. 금방 적응을 마친 아이들은 쪽쪽 잘도 먹는다. 내가 폴로사탕을 먹고 아이들이 설탕 덩어리를 먹었으면 좋았겠지만 우린 서로에게 손님과 주인의 예의를 지켰다. 그 어린 아이들 중 누구도 그릇에 설탕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저 눈빛으로만 손님의 사탕을 탐할 뿐 울고 떼쓰는 아이는 없었다. 사탕 다음은 사진 찍기다. 아이들은 역시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이번엔 카메라를 주고 찍어달라고 하니 더 좋아한다. 아, 왔 어찌나 성심성의껏 셔터를 눌렀는지 사진이 죄다 흔들렸다. 렌즈에는 지문이 덕지덕지다. 아이들과 놀면서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18살 형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산다고 한다. 얘기를 나누는 동안 어머니는 쉼없이 수상가옥에 벽을 짜고 있었다. 다시 배에 오를 시간. 소년은 형과 함께 노를 저어도 되겠느냐는 눈빛을 보낸다 물론이지 작은 소년 혼자 노를 젓는 것보다 마음이 한결 편하다 우린 또 다른 오래된 사원에 들렸다 소년이 이미 눈치챘겠지만 난사원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잠시 주지스님과 마주 앉았다가 마당으로 나오니 스님들과 동네 아이들이 배구를 하고 있다 너 저거 할줄 알아? 응 그럼 가서 놀아 말이 안 통해도 다 통하는 말이다. 이를테면 놀고 싶니? 놀아! 이런 건 말이다. 슬슬 해가 떨어질 것 같다. 앞뒤로 두 소년이 노를 젓고 내가 가운데 앉았다. 형과 함께 있으니 확실히 신이 나는 눈치다. 둘은 앞뒤로 노래를 부르며 좁은 수로를 오리기 시작한다. 수란이 핀 곳에서 꽃 하나를 꺾어 내게 목걸이를 만들어주고는 다시 신이 나서 흥얼흥얼. 한동안 노를 젓더니 형이 뒤를 휙 돌아본다. 표정은 이제 다 왔어 선셋 그러더니 몸을 납작 엎드린다 손님에게 최고의 일몰을 보여주기 위해 수풀를 헤치며 상류로 올라왔고 시야에 걸릴까봐 몸을 낮춘 것 일몰은 맑고 진했다 맑은 색깔이 어떻게 진할 수 있는지 아이고 그때 소년들이 생각나서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드네요 <웃음> 아이고 참 일몰은 맑고 진했다. 맑은 색깔이 어떻게 진할 수 있는지, 맑은 색깔이 어떻게 진할 수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카메라를 꺼내 오늘의 마지막 에너지를 마음껏 담아 보았다. 아이고, 눈물이 너무 난다. 아, 정말 착한 형제들이었는데, 그 이후로 미얀마가 어떻게 됐는지 <웃음> 어, 이번 장 쉽지, 쉽지 않겠는데 <웃음> 네. 수면은 진한 오렌지색으로 물들었고 수풀의 그림자는 아득했다. 내가 햇빛에 취해 있는 동안에도 소녀는 이리저리 배를 돌려가며 최고의 일모를 보여주었고 나는 물과 하늘과 수로 위 사람들의 그림자까지 놓치지 않고 가슴에 담았다. 숙소로 돌아온 뒤 소년과 어머니에게 뭐라도 주고 싶어 잠시 기다리게 한뒤 티셔츠 한 벌을 꺼냈다. 아이들에게는 비록 인기는 없지만 가지고 있던 사탕을 모두 털었다. 소년에게 물었다. 이름이 뭐니? 이번에는 노트를 내밀었다. 이름을 써보라고 하니 녀석은 급히 뛰어나가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영어로 이름을 써왔다. 미안닝 인내에 있는 동안 밤과 새벽이면 어디선가 글 공부하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아이들은 낮에 일하고 새벽과 밤에 공부를 하는 것 같았다. 여행 중에 만난 꼬마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원하지도 않는 길을 안내해주고는 돈을 달라고 하거나 보트에 꽃을 던지고 돈을 달라고 했다. 어떤 아이들은 그냥 돈을 달라고 했다. 미안닝이 조금 더 유령있는 아이였으면 자기 집에 데려가 밥을 주고 밥값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긴긴 세시간 동안 더 많은 쇼핑 장소에 데려가고 사원에서는 기부금을 내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다. 호수의 일몰를 보고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좋아했고 더잘 보여주려고 애썼다. 아이고 슬퍼. 어 이거 미안마 힘들겠는데? 덕분에 내 기억 속인내오시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늦은 오후의 햇빛 같은 곳이다. 미안님 이제 어른이 되었겠구나. 여전히 순수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지. 미얀마 사태가 있기 전에도 이날 오후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약간 따뜻해지기도 하고 아련해지기도 하고 이 아이가 되게 궁금하기도 했어요. 여기는 미얀마 인네오스에서 이쪽이 수경재배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트 끝에 서가지고 보트를 졌습니다. 이게 인네오스 처음 갔을 때 샀던 바나나 잎 담배인데요. 이게 저제 눈에 너무 예뻤어요. 그곳이 잘 드러나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미얀마를 갑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그때 이런 담배를 파는 곳을 찾았는데, 이런 곳은 없었어요. 다 여기에 좀 조악한 스티커들이 붙어 있고, 봉투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많이씩 파는 것도 더 이상 하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는 미안 님이 아니고, 그 형이에요. 17인가? 그때? 미안 님의 형이에요. 이때 그 미안닝 집에 갔을 때그 미안닝의 동생들이죠 이렇게 물소를 타고 겁도 없이 막 놀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일레 일몰이고요. 이때 찍은 일몰이 아니에요. 뭐, 아마도 편집을 하시면서 좀이 세로에 맞는 좀더 예쁜 사진을 고르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이후에 갔던 여행에서 찍은 일몰입니다. 어난좀 코를 풀고 해야겠어. 또다시 그 언니. 인네우스의 보트투어가 꿀이었다는 건몇년후 부모님과 함께한 가족여행에서 더 확실해졌다. 우연히 심비오의식을 목격한 것, 인테인 유적지 가는 날이 마침 동네 장날이었던 것, 그리고 인테인 유적지를 산 위에서 내려다본 것은 흔한 경험이 아니었다. 이후 부모님과의 여행에서 이와 같은 일을 전혀 경험할 수 없었으니 그날의 운발에 두고두고 놀랄 수밖에. 보토투어 하는 날 아침, 가게에 나가 그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 언니는 여전히 모르겠어. 간다면 내일 가야 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 나 없어도 너 혼자 여행 잘해? 대략 이런 내용을 전했다. 이쯤 되면 혼자 다닌다고 봐야지. 어쨌든 매우 만족스러운 인내우스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조금 일찍 해후공항으로 갔다. 정부 인사가 오는 날이라며 숙소에서 일찍 나가라고 택시를 불러줬다. 나는 공항에서 2시간쯤 보내다 만달레이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해우공항도 그렇고 만달레이도 공항에서 실내로 가는 교통편이 없다. 해우공항에서 인내까지는 운이 좋아서 여섯 명이 승합차를 쉐어했는데 만달레이 공항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온통 단체 관광객으로 보였다. 누구 마땅한 사람이 없을까? 사람들을 차 한찬히 살피며 공항을 나오는데 어디선가 한국말이 들린다. 발을 멈췄다. 한국 사람이 있나? 세진아! 내 이름 같은데? 설마 여기서 누가 날 불러? 아, 정말 큰 소리를 내서 제가 작게 읽습니다. 고개를 돌린 순간 한 5분은 소리를 지른 것 같다. 언니가 왜 여기서 나와? 우리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모르고 서로를 향해 고성을 발사했다. 사연은 이랬다. 언니는 아침에 양곤 공항에 도착했고 도시 양곤에 잠시도 머물고 싶지 않아 가장 빠른 도메스틱 노선을 알아본 뒤 잡아타고 온게 만달레이 행이었던 거다. 난 만달레이에서 우빼인 다리를 본뒤 다음날 박안으로 떠날 생각을 한 거고. 전날 통화할 때만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여행 잘하라던 언니가 이렇게 극적으로 나타났으니 피차 놀라 자빠지고 있는 중이다. 혼자만의 여행으로 가닥을 잡고 느릿느릿 여유를 찾아가던 나는 언니를 만나 또다시 엄청나게 바쁜 사이를 보내게 됐다. 언니는 예약 없이 움직이는 타입이다. 로니 플래닛의 핫플레이스와 맛집을 빠짐없이 다니지만 계획 없이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편이다. 그리고 숙소를 정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 숙소는 최저가를 지향하고 현지인들과 말하는 걸 좋아한다. 문제는 결정장애가 있어 움직일 때까지 동행자는 꽤 기다리거나 따라다녀야 한다는 것. 이게 내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다. 우린 우빼인 다리에 갔다가 언니의 다음 일정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여행사에 들렀다. 한참을 이러한 저런 계산에 고민하던 언니는 결국 비행기표를 사지 않은 채 그곳을 나왔다. 만델레이 공항에서 우연인 듯 필연인 듯 만나게 된 것도 어쩌면 결정을 미루는 언니의 성향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해가 있을 때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린 탓에 쿠도도 파고다는 겨우 5분경이요만달레이힐 일몰은 죽기 살기로 뛰어 겨우 도착했다. 만달레이힐 아래에선 이미 해가 졌지만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니 위에서 해가 보였다. 아, 평화로웠던 인네오스의 일몰이여 <웃음> 저녁에는 미얀마 생맥주집에서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새벽 바간으로 이동했다. 바간에선 숙소에 짐을 던지고는 하루 종일 마차를 타고 파고다를 구경. 저녁에는 탑위에 올라가 일몰을 보았다. 이제 휴식이 필요한 시간. 이미 멕시코 여행에서 학습이 되었기에 다음 날은 각자 자유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언니는 파고다에서 만난 화가와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다음 날 아침까지 끈질기게 나를 설득했다. 나는 낭우 시장을 구경하고 동네를 산책하다 저녁 일몰만 보러 가겠다고 단호히 말했고 같이 저녁을 먹는 것으로 어렵게 협상에 성공했다. 언니는 숙소를 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목을 끌었지만 난 진심으로 좀 천천히 걷고 싶었다. 언니를 보낸 뒤 우체국을 찾아 친구들과 나에게 보낼 엽서를 몇장 샀다. 박안의 탑이 그려진 엽서에 편지를 쓰고 우표를 붙이려는데 국제우편이 생각보다 싸다. 이거 제대로 가는 거겠지? 조금 불안했지만 믿자야 본전 여기까지 오는 길이 예뻤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5단계를 돌아 나무시장에 갔다 시장이 얼마나 큰지 한 바퀴 둘러보는 동안 일찌감치 장사를 마치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쿰쿰한 냄새가 나는 골목에선 아주머니들이 칼질이 한창이다 여기서는 삭힌 죽순이 우리네 김치 같은 거다 두어 번 시도해봤지만 결국 적응하지 못한 현지인 맛이다. 땅콩, 기름, 식용유도 재미있고 과자와 학용품을 파는 곳에는 우리나라 배우들의 사진들이 많다. 역시 한류. 지붕이 있는 시장 밖에서 나오니 난전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가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곳이다. 여기서 미얀마산 천연 자외선 차단제라는 타나카를 사고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길 끝에는 초등학교가 있다.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몇몇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아이들은 다치는 교문 틈으로 급하게 빨려 들어갔다. 저녁 일몰을 보려고 다시 마차를 섭외했다. 역시 옛바가는 마차가 제격이다. 미얀마의 일몰은 봐도 봐도 질리지 않아서 매일 저녁 여행지에 의무라도 되느냐 일몰을 찾아다녔다. 이번 일몰은 에어아와디 강이 보이는 곳에서 보고 싶었다. 일몰을 보기 전에 어제 언니와 사인이 맞지 않아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던 아난다 사원에 다시 갔다. 늦은 오후에 해를 받은 백색의 사원은 역시 너무나 아름다웠다. 좋은 것은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아침 점심 저녁 때 봐야 더 깊이 보인다. 시간이 되어 마부에게 강이 함께 보이는 일몰 포인트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했다. 마부가 안내한 곳에는 두 개의 탑이 나란히 있었다. 그중 강에 가까운 곳을 선택해 드디어 에아와디강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었다. 아주 부드러운 고요한 해내림이었다. 일몰 포인트로 유명한 곳이 아니어서인지 한적하고 고요했다. 나 말고는 한 명이 더 있었다. 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영락없는 한국인이었다. 나중에 사진으로 보니 영락없는 중국인인데.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지만 돌아온 중국말에 당황. 통성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날 일정이 나와 거의 같았다. 오전에 우체국에 갔고 강의 일모를 보러 여기 왔다고 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는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금세 마음이 통한 우리는 마부에게 돈을 조금 더 지불하고 함께 마차를 타고 돌아왔다. 그녀와 헤어진 뒤 숙소로 돌아와 언니에게 전달할 메모를 데스크에 남기고는 점 찍어둔 레스토랑에 갔다. 아, 아까 만났던 중국인 오치시아도 식당에 와있다. 신기하게 같은 곳에서 다시 만난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함께했고 뒤늦게 언니가 합류했다. 그리고 몇년후 그녀가 찾은 서울에서 우린 또 저녁을 함께 먹었다. 언니와는 박안에서 헤어졌다. 나는 양곤으로 돌아갔고 언니는 내가 다녀온 인내호수로 갔다. 언니와 함께한 사일이 나에게는 폭풍과도 같았는데 언니는 어땠을지 모르겠다. 나와 헤어진 언니는 인내호수에서의 후일담을 전했다. 보트 투어를 했는데 숙취로 보트에서 잠든 사이 나머지 일행이 인대인 유적지에 다녀왔다는 거다. 숙취가 아니어도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인내우스 보트 투어의 하이라이트를 날려버린 뒤 나중에 보트맨에게 컴플레인을 하니 어쩌라고 너를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았어? 라는 말만 돌아왔단다. 난 그저 깔깔깔 웃기만 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여행이었다. 음. 최근 언니가 많이 아프 아이고 참나. 최근 언왜 이렇게 자꾸 슬픈 미얀마의 후일담을 이렇게 슬프죠. <웃음> 최근 언니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언니가 하루 빨리 건강 언니가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예전처럼 사람 한 없이 기다리게 하고 피곤하게 해서 황당 에피소드를 만들곤 하던 밉지만 미워하기 힘든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오늘 읽는 미얀마는 다 가슴이 뭉클뭉클하네요. 네, 박안 나우 전통시장 난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진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 끝에 초등학교가 있었고요. 이 옆이 그 지붕이 있는 네, 시장입니다. 평생 효도 한방 우리 가족은 여행을 좋아한다. 부모님이 대학 시절 산행 동아리에서 만나 결혼한 거나 내가 세살때 북한산 바위에서 굴러 눈썹이 찢어진 것도 다 여행 때문이다. 학교 다닐 때 가세가 기울어 형편이 어려웠지만 부모님은 우릴 데리고 어디라도 가셨다. 경복궁, 북한산, 강원도 같은 곳은 우리 가족의 단골 여행지였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행하지 않았던 기간이 가장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이다. 지금껏 효도여행을 두번 해봤다. 여기서 효도여행이란? 자식이 경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정의해야겠다 부모님과 여행을 같이 떠나는 걸 효도로 카운트하기엔 부모님이 우리를 모시고 다닌 적이 많으니 말이다 직장생활 2년 차에 엄마와 태국 싱가포르에 다녀왔고 부모님 칠순 때는 온 가족이 미얀마를 여행했다 미얀마를 선택한 이유는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고 가족이 한꺼번에 휴가를 내기에 적당한 거리인데다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이다 여행 동반자는 부모님과 작은 오빠 부부 그리고 나까지 총 다섯 명이었다 해외로 가족이 함께 떠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그 자체가 빅 이벤트였고 당연히 준비에 대한 부담도 컸다 나는 3개월 전부터 미얀마 가족 여행 대 프로젝트 진행에 돌입했다 두 번째 미얀마는 혼자와 둘이 다르고 둘과 다섯이 다르다는 걸 실감한 여행이었다 모든 숙소와 항공 교통편을 미리 예약하고, 비용을 예측하고, 부모님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강도를 조절해야 했다. 대충 길에서 때우는 식사 없음, 숙소나 현지 동선도 미리 정해 현지에서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다섯 명이라는 애매한 숫자도 약간 불편했다. 가이드는 미얀마 유경험자이자 이미 여행 작가가 되어 있었던 내가 하게 되었는데, 길치라는 치명적 약점 때문에 여행지 찾아가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극심했다. 출발 전 환전이나 첫 호텔 예약, 도착 다음 날 새벽에 바로 출발하는 비행기 티켓 예약 등을 하는 과정에 현지 여행사와 무려 39번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그러고 보면 나도 참 사람 질리게 하는 구석이 있단 말이다. 이런 노력들을 알아주기는 커녕 몇십 원짜리 사탕까지 공동 경비에 넣었다며 여행 후 컴플레인을 하던 작은 오빠에겐 섭섭한 마음 또한 여전하다. 원래 사람이란 받은 건다 잊어버리고 이런 것만 기억하는 존재 아닌가?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아마도 자격지심이 더해져 스스로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 당시 나는 여행작가라는 명목 하의 반백수였고 오빠네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내가 만약 예전처럼 대기업에 다니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 많이 삥땅치고 에이 오빠가 많이 벌잖아 능청스레 말했을 거다. 하지만 당시 난 프리랜서가 된지 얼마 안된 상태였고 줄어든 수입에 막 적응하던 중이었다. 미얀마 여행은 여행작가가 되었으니 한 번쯤은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부모님 칠순 기념으로 지른 일종의 마지막 축제 같은 거였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잘 준비하고 철저히 계산하여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었다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었던 시기였기에 여행 내내 골골하며 비상약을 소진한 게 바로 나다 돈은 그렇다치고 현지에서 오빠에게 조금 의지하고 길도 찾아달라고 하고 넉넉하게 마음을 먹었으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한다 어떻게든 내가 해내려고 했던 빡빡함이 못내 아쉽다 그 부분을 빼면 부모님에게는 두고두고 자랑이자 행복이었으니 대프로젝트의 대외적 성과는 확실했다 할수 있겠다. 우선 일정을 넉넉하게 잡았다. 5박 7일 중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은 4일하고 반나절 정도였으므로 미얀마에 도착해 양곤에 머무른 시간을 최소화하고 박안과 해우만 다녀오는 것으로 정했다. 일반 패키지처럼 여러 여행지를 찍지 않고 나름의 강약 조절을 한 것. 음식은 부모님이 현지 음식 시도하길 좋아하시므로 반드시 포함시키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으로 고심하여 정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호텔이다. 숙소는 뒤로 갈수록 좋아져야 한다. 이건 내가 숙소를 정하는 원칙이다. 여행 후반부로 갈수록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이다. 부모님께 특이한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 마지막 날 숙소를 인내호수 수상호텔로 잡았고 이렇게 배치하기 위해 전체 일정도 조절했다. 부모님의 감동지수는 마지막 날 수상호텔에서 최고점을 찍었다. 수상호텔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신혼 여행 온것 같다며 감탄을 쏟아냈다. 마사지 서비스는 여행의 피로를 풀어드리기에 충분했고 호텔에서 준비한 민속공연도 꽤 볼만했다. 날씨까지 도와줘서 이날 본인네우스의 일몰은 내 생애 최고의 일몰이었다. 효도 여행의 마침표는 사진이다. 이 멋진 경험을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여행 사진을 털어 편집하고 인터넷을 뒤져 괜찮은 앨범 서비스를 찾아 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책을 무심한 듯 시크하게 부모님께 보내드렸다. 엄마는 한동안 사진첩을 들고 다니며 친지와 이웃들에게 미얀마 여행을 자랑했다. 주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은 부모님은 한껏 에너지가 충만해져 이듬해엔 유럽여행을 떠나셨다. 엄마는 지금도 미얀마 여행 앨범을 담았던 택배 상자까지 보관하고 있다. 손에 잡히는 증거는 성과를 배가시키고 영원한 아카이브가 된다. 사진 앨범 만들기는 아날로그한 방식이고 귀찮고 타이밍을 놓치기 쉽상이다. 그럼에도 효도여행 떠나는 지인들에게는 반드시 앨범을 만들기를 권한다 미얀마 가족여행은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중 하나이다 가족 모두 시간 맞추기도 어려웠고 통장도 텅 비었고 섭섭함도 있었고 나 자신은 여행을 전혀 즐기지 못했지만 부모님에게는 큰 선물이 되었으니까 가족여행에서 돈보다 큰 장애 요인은 시간이다 그 귀한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나의 반백수 시절이 가치를 찾았다. 그러니까 효도여행은 부모님께 무얼 드린다기보다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기적의 논리를 만든다. 효도여행 플랜팁 1. 여행 초반부에 가장 미얀마다운 볼거리를 배치하여 우리 가족이 떠나왔음을 실감하도록 함. 양곤을 거쳐 바간에 도착하여 첫 일정은 마차 타고 옛 바간의 수천 개 사원 돌아보기. 2. 미얀마 현지인들 만나기. 바간 둘째 날에는 나무시장 돌아보며 현지인들을 만나고 7기 공예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쇼핑할 수 있도록. 패키지 아닌데도 쇼핑 일정 포함. 가이드에게 커미션 없다는 게 다른 점. 3. 바간에서 헤어로의 이동은 비행기. 산책으로 릴렉스. 문화 충격과 관광으로 바빴던 바간 일정을 뒤로하고 해오는 여유롭게 즐기는 여행. 4. 인내우수 수상 호텔을 마지막 날 숙소로 예약하여 여유 있고 독특한 휴식 즐기기. 5. 가성비 높은 마사지 틈틈이 배치. 4일중 바디 마사지 2번, 헤어 마사지 1번 받음. 6. 한국 음식 맛과 가장 비슷한 샨족 음식 배치. 현지 과일 먹기. 7. 여행 다녀와서 손에 잡히는 기념품 앨범 만들어 보내기 결국 부모님 손에 남겨진 건 사진 네 이게 인내 수상호텔 사진인데요 어, 숙소 이야기 일장에서 이 사진하고 같은 곳입니다 이건 다른 쪽에서 본 사진인데 이게 배치를 하면서 조금 잘린 것 같아요 좀 구도가 이상하죠? 어, 좀 반대편으로 가면 좀더 모던한 또 다른 분위기의 숙소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앞에 전편에 그미안님하고카누 탔을 때,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아, 이게 우페인 다리인데요. 보통 만달레이 가시는 분들이 요거 보러들 많이 가십니다. 내용과 만약에 맞춰서 사진을 배치한다면, 이 사진은 그, 그 언니와 함께 했던 그것에 해당하는 거고, 옆에 있는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페인 사, 우페인 다리 근처에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늘. 중간에 울어가지고 힘드네요.